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리를 배우기에 앞서 팝의 개념과 팝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기술은 알리입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팝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알리에 대해 반 이상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팝 연습하실 때 배운 동작에서 조금만더 배우시면 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탠스를 알려드리면 스탠스는 팝을 연습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앞발은 우즈쪽 마운틴 볼트 위에 넣어주시고 뒷발은 테일의끝 라인에 맞춰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도 보도의 중심, 약간 앞발 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점프 동작 끝에 팝을 뒤쪽으로 강하고 짧게 끊어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로즈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서 앞쪽 발을 안으로 꺾어서 신발의 옆면이 리테이에 닿게 해서 보드를 끌어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앞발을 그냥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발을 끌어준 앞발을 노즈 쪽으로 밀어서 보드를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발을 밀어준과 동시에 뒷발을 몸 쪽으로 붙여서 보드가 이렇게 공중에서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 앞발과 뒷발을 따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작을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자리 알리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으면 주행 알리는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팝을 넣는 걸 먼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높이가 없는 선을 넘고 조금씩 높이를 높여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리는 정말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알리는 하는 감도 익혀주고 높이도 점점 높아질 겁니다. 알리를 배우고 나면 그 뒤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 걸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기너를 위한 트릭 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리 이후에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